리니지M 곧 망한다는 얘기 아니, 망했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망할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망하길 바라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정말 망했다면 이 게임이 망했네 뭐네 하면서 싸울 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졌을 테니 아직 망한 건 아니겠군요? 사실 리니지M이 망할 거라는 얘기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닙니다 2017년 4월 1 0일 사전예약이 시작된 리니지M 한국 게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게임이 추억 속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다시 등장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엄청났습니다 다만 리니지 온라인이 2015년부터 이 세상 게임이 아닌 것 같은 과금 유도 보여준 덕분에 유저가 대폭 감소하며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던 시점이었던 만큼 리니지M의 성공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도, 리니지가 어떤 게임입니까? NC 소프트의 간판급 타이틀이자 최초로 공성전을 도입한 MMORPG로서 리니지 이후 등장한 한국 게임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던 게임입니다 게다가 리니지M은 국내 모바일 게임 최초로 1대1 거래를 구현할 것으로 알려진 데다 마케팅비 200억 이상을 들여 2개월 동안 홍보 빵빵하게 했으니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려야 안 가지기 힘들었죠 결국 출시 첫날 210만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원이 몰려들면서 리니지 m 에서 몬스터보다 사람이 많은 신기한 현상이 펼쳐졌는데... 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투박한 그래픽을 가지고 올 거란 건 모두가 알았지만 이 뚝뚝 끊기는 듯한 움직임까지 그대로 가지고 올거라고요그 옛날 리니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유저들은 굉장한 거부감을 표시 이것도 게임이냐며 분노를 드러냈죠 하지만 과거의 리니지를 즐겼던 유저들에겐 별 단점이 아니었죠 누군가에겐 장점이었을 수도 있고요 진짜 문제는 다른데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과금 유도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들이 보여줬던 과금 유도는 애들 장난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의 과금 유도를 보여줬죠 33,000원 하는 뽑기 상자에서 전설급 장비 뽑는 확률이 0.0006% 리니지엠의 핵심 시스템인 변신 카드 뽑기에서 영웅급 카드를 얻을 확률은 0.006% 마법 인형 뽑기에서 영웅급 인형을 뽑을 확률은 0.031%죠 아, 성공보다 실패가 쉽다는 강화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강원랜드도 리니지엠 앞에서는 울고 갈 거란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이 출시 첫날 번 돈이 107억 어지간한 인디게임 개발사의 수십 년 운영 자금을 하루 만에 번 겁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가 말하길 해봤는데 게임으로선 정말 싫어요 그래도 100억이란 숫자가 증명합니다 비평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연일 비난을 내놨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망게임은 곧 망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과금할 거리만 빵빵하게 갖춰놓고 게임성은 수준 이하인 망게임이라면 아무리 돈으로 코를 풀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부자라도 리니지엠에 돈을 지르지 않았겠죠 근데 리니지엠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1조 4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과금 유도가 이를 가능케 했겠지만 어쨌든 리니지엠에 존재하는 10%의 과금 유저들이 그만큼의 금액을 투자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19년간 서비스된 온라인 MMORPG를 거의 그대로 모바일로 옮겨왔다는 점 이거 사실 엄청난 겁니다 리니지 원작 그대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강해지는 쾌감 대리 육성과 매크로가 반칠 정도로 지루했던 원작의 육성 과정을 보완하는 자동사냥 시스템 오픈월드에서 벌어지는 자유로운 PvP와 엄청난 수의 유저가 모여 펼치는 공성전 유저들 콘텐츠 없어서 지루하지 말라고 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나름의 친절함까지 리니지M은 중소규모 개발사라면 시도조차 할수 없는 압도적인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라서 만들 수 있었던 게임인 거죠 과거에도 현재도 리니지M을 하는 유저들이 이 게임의 게임성만큼은 갓게임이라고 호평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게임이라고 욕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으로 단한 번도 매출률이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아주 잘 나가는 리니지M 2017년 7월 1일 달성한 일매출 130억에는 못 미치지만 요즘도 일매출 23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계속되는 리니지M의 흥행과는 별개로 유저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사냥터 곳곳에서 이뤄지는 무차별 PK나 라인의 사냥터 통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리니지M을 즐기는 유저들이 점차 이 게임을 떠나는 이유는 크게두 가지입니다 첫째, 작업장 온라인 리니지에서도 그랬지만 리니지M의 아이템 가격들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수많은 작업장 캐릭터가 리니지M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장 캐릭터들은 사냥터를 점령하고 매크로를 돌려 비싼 아이템을 대량으로 얻은 뒤 이를 팔고 있죠 작업장 캐릭터 덕분에 유저들은 사냥을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 힘들게 얻은 아이템들의 값어치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업장 캐릭터가 진출한 사냥터는 잠수함 패치를 통해 아이템 드랍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작업장은 리니지엠의 경제를 파괴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지만 안 그래도 아이템 얻기 어려운 게임의 아이템 드랍률을 낮춰버리면 우린 무슨 재미로 게임을 합니까? 출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작업장 캐릭터가 사라지지 않아서 그런지 유저들은 NC 소프트가 일부러 작업장 캐릭터 방치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렇겠냐만은 그만큼 작업장 캐릭터가 사라지질 않고 있으니 나오는 말이죠 리니지엠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즐겼던 유저들조차 불만이 많아진 이유입니다 두 번째라고 말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과금 유도 리니지M에는 아인하사드의 축복이라는게 있습니다 경험치 700% 및 아데나 획득률 200% 상승 그리고 거래 가능 장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버프죠 사기적으로 보이는 설명에서 알수 있듯이 이거 없으면 리니지M을 제대로 즐기기가 힘듭니다 문제는 엄청 비싸단 거죠 경험치량에 비례해 아이나사드 축복 소모량이 올라가는데 24시간 사냥을 할 경우 레벨 55 정도의 유저는 15,000원 레벨 88 유저는 16만원 정도를 써야 합니다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말이죠 최근 유저들의 불만을 수용해서 경험치 버프 400%를 얻을 수 있는 아이나사드의 축복 정액제 시스템이 도입되긴 했습니다만 그 가격이 55,000원 이걸로 욕을 하도 먹어서 그런지 요즘엔 좀 많이 무료로 주고 있긴 한데 고렙으로 가면 갈수록 부족해지는 건 여전하죠 총액제질러해죠뭐 게다가 추가 능력치를 주는 컬렉션 시스템 요걸 완성하려면 무조건 극악한 확률의 뽑기를 돌려야 합니다 능력치가 곧 권력의 이미지다 보니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데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마다 완성해야 될게 많아지고 있죠 이외에도 제작에 13억에서 18억 원 정도 드는 신화 무기가 등장하는 등 이게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1억원 미만의 금액을 현질한 중소과금러는 물론이고 핵과금러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지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덕분에 리니지M은 유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 이용자 몇십만명을 꾸준히 유지하던 게임의 유저 수가 7만명 정도가 됐죠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서버 숫자가 말도 안 되게 많아서 적어보일 뿐이죠 매출도... 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에선 원탑이죠 압도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업데이트 및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결론 리니지M은 망할까요? 국내에서 MMORPG의 인기가 계속되는 한 그리고 자동사냥이 대세가 된 국내 게임 시장의 흐름이 변하지 않는 한아니요 리니지M 안 망할 겁니다 불만이 극에 달해 유저가 많이 빠져나갔을 때쯤 매출을 희생하는 패치를 진행하고 대규모 홍보를 진행하면 다시 유저들은 모여들 테니까요 모바일 MMORPG 중에 리니지M처럼 PC 게임구 퀄리티를 갖춘 게임이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양사형 RPG가 좀많아야말이죠 리니지의 이름값도 한몫하겠고요 야... 과금유도에 완전체란 말론 부족한 수준의 과금유도만 아니었어도 지금 건 평가가 180도 달라졌을 텐데요 칭찬 들으면서도 돈 많이 버는 경쟁자도 있잖아요 아유저 같았으면 욕 바가지로 먹고 일좀벌 거야 아님 욕덜 먹고 적당히 벌 거야 라는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당연히... 거절하기엔... 너무 큰 액수인데... 지금까지 펭귄몬스터였습니다 그럼 펭빠잉